여기 부평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가족의 안전을 지켜내고 어려운 이웃의 삶을 보듬으며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.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코로나19 극복 부평구가 함께하겠습니다.